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늘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해 알아야 될 AWS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그 고재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앞에 직이라고 쓰여있는 건 제가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제 닉네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이 스페이스 앞에 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이라고 어떤 분들이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지기는 제가 원래 처음에 올때 이제 문지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에서 따왔었고요. 예전에 이제 풀밍지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IT 기술에 문지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이름으로 좀 지었던 닉네임입니다. 현재 지금 AWS 커뮤니티 빌더로 올해부터 좀 같이 좀 조인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좀 뭐, 주제 자체는 좀 무겁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좀 가벼운 내용들로 좀 담아봤으면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AWS 안에서 하나의 VPC를 이용하시고 별도의 이제 하이브리드를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주로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가 있었고 아니면 혹은 뭐 다른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쓰시든 그래서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성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되는 AWS와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있는 온프레미스가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성할 때의 AWS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은 사실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 이 정도 개념만 좀 이해하고 계셔도 오늘 내용을 들으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 라우팅 테이블, 그 다음에 나트, DNS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요 키워드를 적어놨는데요. 라우팅 테이블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저, 넥스트 다음 게이트웨이로 가라 그래서 내가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NA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IP 주소를 이 IP 주소로 바꾼다. 그냥 IP 주소를 바꿔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DNS가 하는 역할은 특정 도메인, 도메인 주소로 연결을 했을 때그 도메인이 갖고 있는 IP 주소가 어떤 거다라고 그냥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이 이세 가지 개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간단히 얘기를 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실 때는 여기보다 좀더 자세히 보셔야 되긴 합니다 단지 오늘 세션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세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와 AWS의 VPC 혹은 AWS가 갖고 있는 퍼블릭 서비스를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AWS의 서비스를 모두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만들 경우에는 뭐, 퍼블릭 서비스를 쓰지 않는 경우를 제외, 아, 퍼블릭 스, 서비스를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VPC라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일종의 가상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 우선 그려보았습니다. 가상의 VPC가 있고,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나가기 위한 나트게이트, 인터넷게이트가 있습니다. 우선은 VPC에는 무조건 다 프라이빗 IP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프렘 레 기준으로 예전에 운영을 하셨던 입장에서는 퍼블릭 서브넷은 그러면 DMZ라고 해서 퍼블릭 IP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VPC 안에 들어가는 퍼블릭 서브넷도 다 무조건 사설 IP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IP들은 가급적 유니크한 IP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니크한 IP를 쓰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상대방과 통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IP 주소를 사용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IP 주소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IP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이게 내 IP인지 상대방 IP인지 알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게 AWS에서 내가 서비스를 하나만 만들고 그게 온프레미스 연동되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한다 그러실 경우는 사실 충돌나셔도 거의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IP들과도 유니크하게 IP가 할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각의 서브넷별로 이제 적용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프라이빗 IP 주소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IP를 써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RFC1928이나 뭐 RFC6598,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IP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보셨던 IP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쓰고 있는 공유기에 있는 뭐 192168대역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을수있 혹은 뭐, 회사에서는 10점대나 172점대, 저런 것들을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64라고 하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런 IP들도 AWS에서 어 VPC 내에서 쓸수 있는 IP로 우선은 할당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IP를 쓸때좀 제약상들이 있기 때문에 AWS VPC에 저 IP를 어떻게 할당할 건지는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VPC IP를 할당하실 때는 이 IP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IP를 할당하시는 거는 비교적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공인 IP를 쓰셔도 되겠지만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VPC 안에 무조건 다 사설이기 때문에 공인마저도 다 사설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IP 중심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클러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인터넷을 이용해서 프라이빗하게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VPN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전용선을 쓰는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다루질 내용은 주로 다이렉트 커넥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럼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동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몇 가지 좀 안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어, 온프레미스랑 하나의 VPC를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상 네트워크를 여러 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전용선 구간은 하나만 연결을 해놓고 멀티 VPC를 연결할 수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로는 각각의 VPC 간의 통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멀티 VPC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 뒤에 트랜지 게이트를 쓰셔가지고 어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기본 구성으로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퍼블릭 서비스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 혹은 AWS 서비스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 드렸던 다이렉트 커넥트나 VPN을 연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VPC와는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AWS에서는 VPC 안에 들어간 서비스 외에 그 퍼블릭게 존재하는 서비스들이 있죠. 뭐 여기 예시로 한 3개 정도 적어 놨는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서비스들을 온프레미스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인터넷망이 아니라 예, 프라이빗하게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 지원해 줄수 있는 게 이제 엔드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쓰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VPC 안에서 인터넷 게이티를 안 거치고 프라이빗하게 통신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엔드포인트를 쓰시게 되면 온프라이미스에서도 전용선을 이용해서 AWS의 퍼블릭 서비스를 쓰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어, 프라이빗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VPC 안에 각 가용 영역별로 인터페이스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가용 영역 하나에만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용성을 위해서는 가용 영역별로 인터페이스를 만드시는 게 좋겠죠 각각의 인터페이스는 각 서비스별로 한 개씩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AWS 퍼블릭 서비스 세개가 있기 때문에 그 VPC에 각각의 서비스와 연결되는 엔터포인트 ENI가 각각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저거를 쓸수 있는지를 좀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들었고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안 됐지만 가용 용역을 두 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용 용역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각 가용 용역별로 인터페이스에어그 그니까 E N I가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예시로는 10.11.2.대를 갖고 있는 두 개의 I P가 있습니다. 그저 A P I 게이트를 호출하기 위한 이제 U R L도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제 그 vpc 안에서 엔드포인트 저 url을 가지고 dns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엔드포인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api 게이트웨이 대한 dns 쿼리는 여기 보이는 사설 ip가 아니라 aws 갖고 있는 공인 ip로 원래 쿼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통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ip가 쿼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내가 도메인 주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도메인 주소에서 개발 코드를 바꾸지 않고 인터넷을 거치지 않으면서 API 게이터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프레미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온프레미스에서는 안타깝게도 저거에 대한 조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온프레미스에서도 저 도메인 주소를 조회를 할수 있다면 통신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자체가 VPC가 갖고 있는 IP이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러면 저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냐 AWS에서 라우트53 리졸브라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DNS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만약에 DNS를 안 쓰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호출해야 되는 서버에서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라우트53 리졸브가 지금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기준은 AWS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프렘에서 AWS 쪽에 대한 도메인을 쿼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AWS에 들어오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에 대한 방향을 구성하시면 을 되고요 예, 만드시는 거는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엔드포인트 이름 주고 어느 VPC 그걸 설정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 영역별로 저걸 만들게 되있는데 IP 주소를 더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고요 IP 주소를 내가 지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자동으로 할당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가용 영역별로 한 개씩 만들고 IP는 자동으로 지정을 하게 뒀습니다 만들고 나면 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돼서 VPC IP가 할당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온프렘에서는 저 API 게이트웨어에 대한 저 도메인 주소나 그 VPC 안에서 내부적으로 커리되는 도메인에 대한 거를 대신 얘가 받아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원래 구성도로 보겠습니다. 원래 구성도에서 온프레임에 있는 DNS에서 저거를 조회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은각 DNS 서버에서는 이제 컨디셔널 포워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특정 조건에 맞는 도메인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내가 딴 쪽에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DNS 서버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 DNS 서버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라우터 53리졸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그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URL 주소인 경우에는 내가 만든 라우터 53리졸버로 물어봐라 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은 이제 온프임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았던 API 게이트에 대한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엔드포인트 IP를 갖고 조회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가 됐기 때문에 온프레임에서 AWS VPC 안에서 동일한 URL을 가지고 그냥 동일하게 호출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VPC 안에 있든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든 배포 방식이 바뀔 필요도 없고요 동일한 URL을 가지고 동일한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AWS에서 온프레임 쪽을 호출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온프레임에서는 이제 퍼블릭 공인 DNS를 쓰셔가지고 내가 어디서든 조회가 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자신의 DNS를 운영하시면서 사설 도메인 주소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기점 스페이스라는 가상의 도메인을 만들어봤습니다 당연히 저거는 사설 도메인이기 때문에 AWS 안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AWS에서 온프레임 있는 DNS로 나저 정보 좀 알려줘 라고 할수 있는 설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WS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질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에 대한 걸 만들게 됩니다 만드는 방식은 인바운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IP 주소 방금처럼 그냥 그대로 다 지정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만들어야겠죠. 앞서 온프레임에서 AWS 호출할 때 컨디셔널 포워드 설정을 넣었던 것처럼 AWS에서도, AWS에서도 이런 조건에 내가 원하는 DNS에 가서 다시 호출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점 스페이스라는 거를 온프레임 있는 DNS IP 정보로 호출을 해라 라고 설정을 아웃바운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임에 만들어 놓은 DNS 서버 IP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게 다 끝나고 나면은 기존에 AWS에서 호출이 안 되던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온프레임 있는 DNS를 통해 가지고 사설 도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IP가 응답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d n s 자체는 그냥 어떤 도메인이 어떤 IP를 갖고 있다. 이것만 연결해 주시고 나면은 앞서 이미 다렉트 코넥트나 VPN을 이용해서 통신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IP 통신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AWS S3가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S3는 엔드포인트를 예전에 했을 때 게이트웨이 타입만 있다가 인터페이스 타입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게이트웨이 타입밖에 없는 경우에 보통 온프레미스에서 전용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S3를 호출하시려면은 VPC 안에다가 프락시 형태의 뭔가 장비를 하나 더 만들어 두시고 그쪽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프락시를 뭔가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결국 그 프락시에 대한 이중화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관리에 대한 공수가 계속 들어가게 돼요. 비용도 당연히 또 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이 만들어졌는데 S3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동작이 다릅니다. 우선은 S3에 대한 어, 지금 버킷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그 버킷에 대한 걸 가지고 쿼리를 해보면 은 당연히 VPC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공인 IP가 호출이 됩니다 이게 다른게 S3를 제외한 인터페이스형 엔드포인트 타입은 기본적으로 사설 IP를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S3에 대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사설 IP에 대한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설 IP용 인터페이스는 만들어지지만, 그거에 대한 DNS 쿼리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VPC 안에서 보통 쓰실 때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게이트웨이용 타입을 쓰실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용 타입을 통해서 VPC 밖에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도메인 자체는 응답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이 도메인을 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온프레임에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엔, 인터페이스형 엔드포인트 타입이 갖고 있는 지금 10점, 11점 대역에 대한 IP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호출을 해야 되냐 온프레임에서도 동일하게 호출을 보면 당연히 저거에 대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인 IP만 호출합니다 그러면 전용선을 못하겠죠 예, 그래서 저거를 어떤 걸쓸수 있냐 인터페이스형 엔드포인트 타입을 만들고 나면 은그 아래 보시면은 예. 리저널 DNS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메인을 이용해서 온프렘에서 레 인터페이스형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S3로 전송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예,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그래서 리저널 DNS 자체는 쿼리를 해보시면 은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나 온프렘이나 레 동일하게 인터페이스형 엔드포인트 타입이 호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도메인 조회를 해야지 내가 만든 버킷에 대한 IP가 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보이냐 라고 하면 은저 엔드포인트 url 앞에 버킷을 붙이고 어, vpc 엔드포인트에 대한 리저널 DNS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요 앞에 있던 도메인이 저기 앞에서 보여줬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타입에 있던 요 하단에 있는 요 도메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이제 다시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버킷이 붙어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저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선은 AWS에 지금 내 버킷에 파일이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 봤습니다. 현재 파일이 없죠. 그 상태에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데 엔드포인트 URL에 대한 옵션을 주고 앞서 있었던 버킷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 리저널 DNS 도메인을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버킷으로 파일을 전송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파일이 업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버킷리스트를 조회해보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조회된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온프레임에서 동일하게 AWS 서비스를 인터넷에 거치지 않고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방법 외에도 전용선을 이용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붙이는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오늘 범위에서 좀 제외해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런 하이브리드 환경을 만들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 좀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단일 VPC 하이브리드 환경을 먼저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온프레미스에서 전용선이든 v p c 든 끌고 VPC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근데 만약에 VPC가 많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세 개밖에 안 그렸지만 사실 이제 VPC를 우리 회사 서비스가 만약 에 10개다 근데 10개인데 각각의 서비스가 뭐 상용환경이나 대부환경이나 스테이징을 다분리 하고 싶다 이러면 은 서비스 곱하기 3이 되겠죠 VPC 개수가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된다면 그럼 VPC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저것들을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연결하기에는 공수가 많이 들겠죠 특히나 VPC를 직접 다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피어링을 맺어야 되는 저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시는 경우가 이 앞에 이제 트랜지게이트를 붙여서 전용선을 트랜지게이트 바로 물리고 그러니까 전용선이 트랜지게이트에 물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DX게이트에 물리고 DX게이트를 트랜지게이트에 물린 다음에 트랜지게이트를 이용해서 VPC를 연결해서 쓰시는 구성이 가장 일반적인 구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랜지게이트가 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전송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전용선을 썼을 때한 가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AWS는 AWS 들어가는 거에 대한 트래픽이 돈이 들어가진 않고 내가 AWS 받는 트래픽이 비용이 나가 인터넷 방향이 그렇고 DX 쪽에 연결되는 DX 요금 체계도 AWS 전송하는 거는 공짜지만 다운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트렌즈 랜이트는 얘가 처리에 대한 과금이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다 과금이 되어 있습니다. VPC 간에도 과금이 하게 되 있고요. 그러면은 횡장이 대량의 트래픽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 만약에 저 제일 위에 있는 VPC가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해야 되는 VPC다 유일하게. 그러면은 그쪽만 별도로 다시 전용선을 연결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물리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고 논리적으로 추가적으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구간을 저렇게 따로 분리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아 그런데 우리 쪽은 이것도 되게 많어. 그러면 트랜지게이트를 아이 그냥 뒷단에 다 빼버리고요. DX게이트에서 그냥 바로 VPC 간에 연결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DX게이트에는 VPC 간을 통신해주진 못하기 때문에 트랜지게이트를 백엔드로 다시 빼서 VPC 간의 통신은 트랜지게이트를 쓰시고 온프렘에 있는 DX는 DX게이트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DX게이트를 안 쓰시고 온프렘에서 저렇게 다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럴 때는 온프레 쪽에 있는 담당자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냐면은 DX를 쓰시려면은 BGP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맺어야 되는데 각각에 담아 줘야 되는데 저렇게 된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앞단에 DX 게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온프레이랑 하나만 맺어 놓고 나머지 백단은 AWS 내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더 유리하시겠죠. 왜냐면은 DX 게이트는 별도로 추가 과금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성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트래픽을 만약에 우리가 전송을 해야 된다 혹은 다운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런 트랜지케이트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좀 그러면서 관리 공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좀 돼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서비스는 v p n 으로만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서비스는 인터넷으로만 연결이 돼 있고 혹은 두 가지를 다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vpc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서만 통신합니다 나는 서비스 레이터시가 보장이 돼야 되고 이거는 다이렉트 커넥트가 아니고 vpn으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 vpn이 제공하는 최대 속도보다 나는 더 많은 베드위스를 써야 돼 그래서 나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쓸 거야 vpc1은 근데 vpc2는 나는 뭐 그냥 적절한 속도도 있으면 되고 SLA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 커넥트랑 vpn을 다쓸 거야 그래서 vpn이 만약에 죽으면 은 아, 아 다이렉트 커넥트가 만약에 죽으면은 난 VPN을 그냥 백업 용도로 써서 어쨌든 난 통신 계속 되고 만들고 싶어. 근데 VPC3은, 아, 우리는 다이렉트 커넥트 쪽을 쓰기에는 지금 비용이 많이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VPN으로 해서 조금만 비용을 과금하게 해줘. 요런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구성을 할때각 개별로 다 구성을 하시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앞단에 트렌지 게이트를 붙이고 트렌지 게이트에 VPN과 전용선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지 게이트가 결국 커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랜지 게이트에서 붕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는 VPN, 어떤 거는 DX 게이트. 근데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수 있냐를 간단히 알아보면 트랜지 게이트 안에는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요건이 각각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라우팅 테이블을 3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3개로 분리해서 각각의 VPC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VPC는 온프렘에 대해서 DX로 가는 경로만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 두 번째 VPC는 온프레임에 대해서 DX와 혹은 VP의 경로를 다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 VPC 3은 온프레임에 대해서 VP만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면 각각의 VPC가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타고 가기 때문에 예, 앞서 말했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림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럼 결국에 이제 DX 게이트가 들어오거나 사, 사이트 사이트 VPN이 들어오는 그쪽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 하나 더 있어야 되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은 그쪽은 VPC1, 2, 3가 다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v,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을 더 만든 다음에 그쪽은 VPC1에 대한 대역, 2에 대한 대역, 3에 대한 대역을 다 그냥 연결해 주시고 그냥 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vpc123가 다 있지만 결국 vpc123가 바라보는 라우팅 테이블은 여기 표현된 이 라우팅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 라우트 그 경로를 다 분리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트랜지게이트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좀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을 다루지 않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은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이것만 집중적으로 별도 세션을 따로 할 거라서 거기를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즈 케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요건별로 라우팅 블을 분리하실 수 있다. 어떤 건 DX를 타거나 어떤 거는 v p m 만 타거나 혹은 여기에서 만약에 VPC1은 상용이고 VPC2와 3가 대부다. 그러면은 대부끼리는 통신이 되고 상용끼리만 통신이 되게. 요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겠죠. 이건 하이브리드 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각각의 연동 요건을 저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프레미스랑 AWS 통신 시 IP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클라우드를 우리 회사가 넘어갈 걸 생각을 해서 잘 설계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먼저 클라우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 우리 회사 다 클라우드 가야겠어. 그러다보니까 내가 이미 설계하지 않은 AWS 클라우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 이미 여러 사 여러 이제 개발 팀에서 근데 그걸 연동을 할 필요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연동을 할때또 가장 하이브리드 수식해서 답답할 수 있는 게온 프레임을 연동을 시작하면은 보안 팀에서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은 보안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강력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이슈는 AWS에 있는 IP가 제가 유니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온 프레임의 IP랑 중복이 된 겁니다. 나는 그냥 10점대, 191점대, 172점대 사설 IP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그 IP는 온프레임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통신을 하냐. 이 VPC1에서는 목적지가 동일합니다. 온프레임이랑 라우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 중간에 VPC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더만든다음에 IP를 분리해놓고 거기 앞단에 이제 ALB나 NLB 같은 걸 두고 VPC1에는 온프레임이랑 중국되전의는 IP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면 은 저쪽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새로운 1 0 1 0대가 걔가 라우팅을 10.1점대로 가야 되는 거를 VPC2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VPC1과 2 간의 통신입니다. 그 상태에서 VPC2는 1 0 1 0대는 VPC1으로 가고 10.0점대에 대해서는 VPC1에도 있지만 그냥 온프레임으로 던집니다. 그럼 온프레임에서는 당연히 10.1점대에 대한 IP만 다시 VPC2로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호출할 때 ALB나 NLB의 타겟 타입을 IP로 지정을 하시면 은어 이제 중간에서 프럭시가 돼가지고 받아주는 온프레미스는 그 IP가 10점대가 아닌 아그저 그렇죠. VPC1이 아닌 VPC2가 갖고 있는 10.1점대 IP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IP 중복 이슈를 피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반대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AWS 통신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동일한 IP는 당연히 라우팅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 저 VPC1에 있는 서비스 앞단에 NLB를 붙입니다 NLB를 붙인 다음에 어, VPC 엔드포인트라는 게 아까 앞서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사용자가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서비스라는 거를 저 NLB를 통해서 만드시게 되면 은 VPC2에서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VPC2와 VPC1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은 피어링도 필요 없고 그냥 AWS 백본 내부로 통하기 때문에 라우팅도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프레미스에서는 동일하게 vpc1에 대한 라우팅만 잡으시면 되고요. vpc2에서는 온프레미스에 대한 대응만 잡으시고 vpc1에서는 라우팅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vpc2도 지금 보면 은 vpc1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이 없죠. 이거는 그냥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내부 백본망을 통신하기 때문에 라우팅을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온프레미스에서 동일한 목적지 IP를 갖고 있는 AWS 서비스를 연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안을 잠깐 얘기 들었는데 그럼 보안 장비 때문에 어떤 거를 또 해야 될수 있냐면 은 클라우드에 뭔가 내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이 케이스나 ECS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는데 IP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실제 VPC 밖을 나갈 때 노드 i p 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노드 자체가 이미 많기 때문에 내가 온프레미스 방화벽에다가 C클래스 2개월어 주세요 10개월 줘서 이러면 은 보안팀에서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s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나트게이트를 하나 더 만드시고요. 나트게이트가 공인이 아니라 사설 형태로 만들면은, VPC에 있는 사설 IP를 목적지 사설로 통신할 때도 IP 한 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뭐, 가용용역 분리면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보안팀 입장에서는, 아, 저 나트게이트 IP 한 개나 두개 정도만 등록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방화벽 정책도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좀 빠르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좀 있어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한 편이 있긴 한데, 만약에 혹시 보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건 물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뭐 30분이란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런 데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